네, 구,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지금 캠 앞에 앉았다. 그죠? 아, 라반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날짜가. 4월 7일까지. 오늘 제가 어떤 데그를 실름하다가 라반이 겁나 좋은, 좋다는 것을 알게 돼버렸어요. 쓰는 거랑 그두 명은 뭐 하는 애고 상대를 약화시키는 애들이죠. 근데 부류드랑 라반 쓰는 게더 셉니다. 이거는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앞으로 라반을 그냥 뻑 하면 서브에 넣을 것 같아. 뻑 하면. 야, 야, 야 딜좀 나와야 해. 되겠는데 하면 라반인 것 같아. 옛날에 우리 가 당근 사장님이 그냥 야, 딜좀센게 중요한 것같 그럼 무조건 당근 사장님 먹었잖아 서브에. 그런 느낌? 일마가 날뛰건 없어. 근데 일마를 풀업을 했더니 수급이 또 상당했잖아. 얘 인연으로 합기 인연을 넣을 수가 있거든 합기 인연 넣으면 어떻게 되노? 투급도 1000이 플러스 되잖아 상당한 거거든 그거 그래서 투급 싸움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야 인마가. 쿄처제를 이제는 보내줘야 되지 않이 10% 정도였다니까 내가 오늘 녹화하다가 진짜 지려버려가지고 어쨌든 저는 풀업 갑니다 아 봄이 왔구나 저 봄이 왔어 처제보다 투급 높아요 형님 그래? 처제보다 높구나 어쩐지 내가 뭐가 인마가 서브에 넣는데투급 대단히 높더라고 자 라그만 아니구나 자, 오늘 내가 라반으로 진짜, 진짜, 제일 시원한데 보여줄게. 진짜 언니 시 아, 야, 아니, 좀 빨리 나와봐, 봐봐. 좀 보여주고 싶어. 자, 확정입니다, 이번에. 아, 처절이 200이 높다고요? 그러면 아까 보미가 얘기한 게 아마 그 얘기일 거야. 처절는 합기가 없잖아. 근데 라바반은 합기가 있어. 합기가 있으면 합기가 더 세지. 투급이. 촥! 와 이게 오랜만이다. 야, 오랜인데 시원한 건 모르겠고, 확대물어만 얻겠네요. 아. 아니야, 진짜 시원하게, 시원하게 보여줄게. 시원하게 보여줄게. 왜이러 거? 야, 라바나, 네가 그렇게 대단해? 네가왜 나를 이렇게 애타게 하니? 아, 아, 그렇게 대단하다 해서 내가 뽑는 거야. 대단하긴 해. 어. 저 날씨 좋고. 어, 아, 날씨는 좋은데, 데수들이 많네. 야, 이때 천장 몇 번을 가야 되는 거야? 천장 몇 번? 자, 그렇지. 샥 크닥 땡기고, 일마 자, 이두개 각이다, 두개 각이다. 두 개다, 이거. 어? 한 개가? 어! 아! 아, 왜 이러나? 아, 두개 맞지? 두개 맞지? 두 개. 두 개인데, 아, 라이엔 나온 것 같네. 자, 스텝 9. 자, 9 스마일. 9 출발. 아 야, 스킬 잘하 아마 이번에 마 이제 그렇지 그렇지 더블로 간다 이번에 하나 뜨면서 확정 하나 받고 두개쳐 우와 에카라스가 어나쁘진는 않긴 한데 지금 얌하 아, 진짜 자 드디어 천장 야, 이제 두 천장 들어가. 얼마? 후. 지금 우리 마블이 힘쓰고 있어 SSR 세개 지금 세 개? 한 번에 세 개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라반을 와우 우리 무명을 니가 오늘 진짜 더럽게 많이 나오네 야반한 번만 줘라 반 니가 뭐? 와이씨 아니 이렇게 한 번에 SSR 세 개가 뜨는데 반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또천 장이잖아 또천 장! 한참 후야또천 장이야 사천 <웃음> 장에 사렙이라고? 와 미쳤다 2000년 후? 자 5천장 째에 드디어 하나 떴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번 천장에서 풀업 갑니다 5천장에 6렙 이러 괜찮지 않나?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풀업입니다 아이고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 이게 또 되네요 마지막까지 쳐박고 앉아가지고 감동이다 그래 야자 풀업 들어갑니다 다행히 몇개 썼나? 5천장이 얼마야? 한 천장에 242개제? 1210개 와, 난 솔직히 이 정도 많이 들지 몰랐어 솔직히 진짜 적어도 천장 한번갈때한두 개씩 나오잖아 그럼 싸게 풀업 찍고 되게 잘쓸 생각이었다고 자 이제 드디어 보여줄게 내가 형 무슨 덱을 보고 지금 이러는 건지 아까 내가 촬영하다가 내일 그 영상 올라갈건데 좀 쳐맞았거든 쿄처질 쓰다가 이제는 정말 쿄처질 보내줘야 되겠나 하고 요 덱으로 바꿨는데 투급 얼마인지 봐봐 투급 342,900 이거 쿄처질로 바꿔볼게 쿄처질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쿄처질보다 투급 높지 쿄처질보다 투급 높은데 쿄처질보다 효율이 좋으면 끝난 거 아니야 봐봐 딜 한번 봐봐 어 일단은 폐가 잘, 지금 잘 떴잖아 잘안 떴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잘안 떠도 자, 올리제 사카당 사크당. 자, 그당음바티딜바바바라이 싸우! 자, 삼십만. 이번엔 좀더 세다. 빡! 빡! 빡! 4 2만3 빡! 어? 42만 원? 왜안준거 근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이게 지금 왜 가능하느냐? 이게 왜 가능하느냐? 이번에 그 류디시에 정물 나왔잖아 정물 나와가지고 류디실 투급이 겁나 높아졌어. 류디실보다 투급이 낮은 자는 어떻게 된다? 광화 관련 40% 깎기제. 거기다가 내가 이거 켜질까지 넣어봤거든. 그거 맞아. 그럼 쳐 맞고 오히려 라반이랑 차라리 할골를 쓰는 게. 그 라반 혼자. 어? 사람이 있다. 사람이 어? 그래? 사람이었네? 라반 한 명이 쿄 처젤 빰 쳐. 진짜. 쿄 처젤이 둘이 합하면 더 좋긴 하지. 근데, 뮤드랑 라반 합치면 쿄 처젤보다 더, 더 쓰는다니까? 야, 이번에는 더 심한 거한번 보여주겠는데? 봐봐. 끝난대 아, 합기, 합기. 합기는 지금 연마한테 줘서 그래. 할구한테 줘서 그래. 만약 할구 안 쓰는 덱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라반한테 합기 줘야 돼. 라반한테. 자, 들어간다. 쏘! 빡쇼! 빡쇼! 빡하다! 70만. 자 어, 이번에 패가 사기어서 그렇다고 어더 보자고 더 보자요 그 다음 봐봐 우리 좀 탄탄하지 라반 때문에 깎아낸 게 이게 만만하게 아니야 <목소리> 표 없지는 라반 무조건 뽑아야 하나요? 네, 어우 좋은 질문이에요 표 없지는 라반을 뽑아야 합니다 아, 아 내가 단언하지는 맞게 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표가 없다 표를 대체할 만한 애로 라반이 진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라반이랑 이마 류, 류드까지 있, 있으면 진짜 표 처제를 깜친다 암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유드까지 없을 때는 큐어 처절이 더 세긴 하다. 큐어 처절이 상대를 깎아내는 힘이 더 세요. 어, 내, 내일 영상 스포지만, 내일 영상 보면 알겠지만, 녹메라 만나지. 방금도 녹색메라 있었잖아. 발레메라 만나면 어떻게 되노? 큐 쓰다가 발레메라 만나면 빙신된다, 빈신, 빈신 뭐, 스카디, 스카디 만나면 쳐맞지. 막 이런 것들이 자꾸 연출되면서, 아시큐를 정말 쓰지 말아야 되나? 큐어를 빼고, 라바하고 바꿨는데, 시리리. 제 생각에는 이 넷마블이 쿄를 복각해주긴 좀 힘든가 봐. 뭐, 어쩌면 뭐 계약 관계가 있겠지. 뭐, 어, 콜라보니까 계약 관계가 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고, PK, 어, 피 k 서박사 님님니다 아니, 박사 님 안녕, 안녕하십니까. PK 저부터 형님 몇분 있거든요. 박사 님이라고 박사 님 AI일 거야. a i 거야. 박사 님 인사 한번 건네볼게요. AI일 거야. 아, 오케이. 존경하는 박사장님은 내가 또 이렇게 봐봐 라반 쓰잖아 존경하는 박사장님이 라반 쓰잖아 내가 얼마 전에 보여줬지 우리 봄이 1위 1위 서버 1위 서버 1위 봄이도 라반 쓰지 지금 피키 서박사장님 박사장님이 얼마나 쓰신 분인지 알아요 라반 쓰잖아 지금 형 지금 예능 아닌 거 느껴지지 내가 오죽하면 오늘 다행히 이 정도 쓰면서까지 라반을 풀어 가겠냐고 적어도 명함 뽑아 놓으셔야 될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표처대이 없는데 극딜 덱 하고 싶다. 그럼 일단 라반 서브에 넣어. 엄청 좋아. 라반 서브에 넣어놓으면. 거기다가 더 극딜, 더 뽕맛 하고 싶으면, 엄마, 요거요거요거리 류드, 류드까지 넣고, 류드가 이제 성물만 드기좀 힘들면 류드는 말고, 뭐, 다른 덱종 많잖아. 뭐, 뭐, 다른데. 엘레인. 엘레해 남매 덱 하면서 랭업 해가지고 감진시키는 오로록 하든지, 얼마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나갈 수가 있다. 쇼, 류드, 각킹 서브 처제량 길 비교 좀 해주세요. 아, 포소도 나쁘진 않겠네. 근데 이제 팔고면 시작하지마자 팔고 그 개성 때문에 지금 팔고 개성 받아졌지 여신적이고 여신 종교 불명이고 요정족이니까 팔고 계속 아, 나왔지 신드레. 시작하자마자 장7잖아 근데 코서는 다음 턴까지 돌아올 때 우리가 코서지가안 맞아야 되잖아 팔고가 더 좋지 어 뭔데 오이 오마신님 <웃음> 예, 생방중인데 고구마왕 c 이 때마침 저... 야, 아, 예, 야, 저... 야, <웃음> 하나만 좀 도와줘 <더> <웃음> 봐봐 친선생한번좀 들어 놔줘 봐봐 딜 실험하는게 있어가지고 어, 이거 한번 맞고 저거 한번 맞고 두번맞으으면 된다 그내 고구마왕으로 들어갈게 뭔데 또 고구마왕은 뭔데 또자자 자, 섭외 성공 섭외 성공 일단 섭외했고 자 드디어 이제 실험에 들어갑니다 오딴 딴한 덱인데야 저거 사대 천사 이다 좋아 좋아 좋아 선턴 잡은 상태에서 첫턴에 어느정도 어 뽑는지 보자 이거잖아. 자첫 번째 실험 쿄처제일 때딜 아씨 카드가 붙어 붙었, 붙다. 아, 아니 다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지. 카드 순서도 똑같이 해가지고 요거 한 장, 요거 한장 이렇게 할게. 아라라라라락. 36만 7천, 36만 7천. 41만 천, 41만 1천. 너무 센데 잠깐만. 아, 이렇게 센나? 잠깐만 잠깐만. 자 이게 이제 기기 쿄처제일이었어? 어. 그래서, 일단, 투급은, 일단, 라반, 라반 쪽이 더 좋아져요, 이러면. 자, 이번에는, 요렇게. 류드, 라반. 류드, 라반 커플. 류드, 라반 커플. 자, 완전 동일한 조건, 실험. 붙지 마라, 좀. 아, 이거 붙어 붙다. 이건 안 된다. 다시, 다시, 다시, 다시. 고구마왕 또 이게 무슨 일이고 하고 있겠네. 게안 마, 씨. 레디 하면 된다. 레디. 어. 아, 이게 순서가 다르게 나오잖아, 이러면 또, 그지? 이거 붙어 붙거든? 패가 씨. 뭐, 계속, TVP 할때잘안 뜨더만 계속 패가잘 뜨나고. 이또잘됐다 <웃음> 야, 야, 잠깐만요, 다시 할게. 이 마블이 자석은 꼭신요할 때는 안 해주고, 이 사람이 약 올리게. 자, 드디어, 멘트 몇 번째 치는지 모르겠다. 목 쉴란다, 마 효, 처젤 커플에 대항하는 류드, 라반 커플입니다. 자, 똑같이 갈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맞제? 완전히 동일한 조건인데, 지금. 피용 올라가고. 자, 갑니다! 훅! 와라라라라락! 40만! 야, 이거 봤제? 봤나? 봤나? 40만에? 빡빡! 빡! 43만 7천 됐나 여러분? 이거 됐어? 실험 됐어? 실험 됐나? 멈춰! 잠깐만 그러면 이거 한번 실험해보자. 이거 한번 실험해보자. 류드가 그럼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어, 맞아, 류드가 너무 좋아서 라반이 좋은 거거든 지금.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자리에 뭐뭐 뭐 넣을 수 있노? 쿄는쿄 처제리 콤비어야 되잖아. 그래서 라반이 좋은 거야. 라반 왠지? 왜냐면 지 혼자만 뚝 넣어도 역할을 하니까. 당근 사장님이랑 당근 사장님은 제발도 안 되지. 일단 투급에서도 잽이 안 되고요. 데스피어스는 데스피어도 제 생체 각인입니다. 투급 마이너리 같지?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 류드 플러스 대스피어스, 데 자, 세번째 덱 실험. 자, 요렇게 하면 똑같지? 자, 첫번째 타격 들어갑니다. 아라라라락! 36만. 아, 36만. 이게 쿄처젤이랑 같네. 쿄처젤 대단한데? 생각보다? 자, 40만 9천. 아니, 당근 사장님도 대단한데? 쿄처젤이랑 맞먹는데? 어쨌든, 그래도 류드데스가 꼴찌긴 해요. 류드데스가 지금 현재 꼴찌. 아까 그뭐 하자고 했노? 각킹 류류, 쿄처젤괜찮거든 지금 그 실험? 이게 이제 랭업을 뺀 자를 빼서 는 얘기잖아. 자, 마지막 실험입니다. 쿄, 처젤, 류드, 셋다 쓰고 고서가 빠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덱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랭업이 없어요. 일단 랭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요렇게 쓸게요. 요렇게. 최선 이제. 자, 가보자. 확! 파라라라라. 23만. 23만. 빡! 크다. 두번째그 31만. 어? 꼴찌 제 쳐먹으라. 9만, 9만 6천까지. 죽지도 않는다. 이거. 차이 많이 나죠 이걸로 오늘 영상 찍다개처맞았다니까 <웃음> 그러다가 내가 라반 딱 넣고는. 개 극딜을 봐가지고, 야, 라반 풀어 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생방 한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실험 도와준 우리 고구마왕. 고맙다, 고구마왕. 요즘 조금 유튜브로서, 유튜버로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만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릅니다. 약간 좀 건강상 문제, 그리고 여러가지 문제 겹쳐가지고 방송 켜기 쉽지가 않나 보더라고 근데 우리 즐겁게 방송하던 그때로 돌아갔으면 정말 좋겠고. 하여튼, 오늘 도와준 우리 고구마신에게 고맙다는 말전하고요 자, 엘레인도 괜찮아. 엘레인도 괜찮긴 하거든. 그러면 엘레인 넣는 다음 이 자리에 넣게 되는 거잖아. 랭업이 없지. 그래도 꽤 괜찮아. 근데 그거보다 랭업이 더 세. 그래서 오늘 결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지금 형이 라반 라반 하는 이유 를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막 덱들은 이제 유행이 끝날 수도 있잖아. 근데 앞으로 극딜 덱은 극딜 극틸덱 덱쓸 때마다 서브 엘때 라반 넣고 그다음. 구성해도 괜찮을 정도로 우리 데스피어스 형님 옛날 생각하자면 일단 넣고 그다음 만들고 이랬잖아 더원 덱기든 뭐든 지금 라반이 딱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슨 덱을 짤때 내가 좀 딜을 세게 뽑고 싶다 하면 그냥 서브에 라반 넣고 추급도 좋고요 지금 성그 깎아내리는 어 아니, 아니 아니 우리를 증폭시키는 능력이 대단히 좋아 공격 관련 시퍼라 가지고 관통률, 하고 치확, 치피 다 올라가고 공격까지다 올라가거든 상대는 또 깎아내려 우리 방금 딜 실험에서는 나오지도 않은 느낌인데 상대의 치확, 치피, 관통 다 깎아내려 아, 오늘 어, 대박이다 초보라 가는데 풀업하는 건 무슨 상관이에요 투급 투급 투급 선타한 싸움, 싸움. 투급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나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그냥 명함만 따고 써도 써도 돼 근데 우리는 투급 그 몇천 때문에 후턴 잡히면 쳐 맞거든. 저 서로 똑같은 전략 구사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 내가 선탄 뺏기면 내가 어떻게 되노? 바로 뭐가 떨어지지? 시작하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그 투급 1, 2천 싸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풀업 들어간 거야. 보고 싶었어. 우리 추억이.